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를 잘 풀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과 그리고 태어난 달, 태어난 시의 관계를 잘봐라 거기서 답이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이 사주 하나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 사주를 한번 지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질문한 겁니다. 무슨 일?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 건명입니다. 건명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이 사주에서, 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어머니가. 이 친구의 어머니가. 간목 일관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 감목. 간목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화가 필요하냐? 간목은 임묘진. 이런 때는 병화가 필요하고, 가을철, 신유술, 해자축에서는 정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화. 이것이 좀 필요하다. 얘가 정화가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 좋겠다. 자 직업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주서. 가을철이구나. 가을철에 남으니까 얘는 뗄값으로 좀 써줘야겠죠. 그런데 여기는 축이에요. 한밤중인다이 속에 정화가 있네요. 정화. 정화. 자화. 얘는 정화를 만나야만이 자기 격에 기운을 갖고 들어온다. 찾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태어난 달을 보니까 이것은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이니까 실령을 했다, 힘을 잃어버렸다, 일간 감목이 힘을 잃었다 이걸 얘기했죠. 힘을 잃었으니까 뭐냐? 당연히 감목은 원래 인수가 두르든 힘이 없으니까 인수가 두르든지, 인수가 인수가 두르든지 아니면 비겁이 두르든지 비견겁재가들어오지않니면 식상이 들어오는지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조언을 해줘야 겠죠 그럼 금방 사주 품을 하겠죠 그러면 인수가 들어오면 좋겠냐 신약하니까 인수가 들어와서 해주면 좋겠냐 이 감목에게 이때 인수는 별벌일 없습니다 별벌일 없어요 얘는 더이상 들어왔자 망쳐요 열매를 맺는데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안들어온 것만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은 얘가 인수니까 공부를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공부. 공부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두각을 발휘하냐? 아니면 공부를 별로 좀 그렇게 못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금방 유치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비겁이 들어야겠죠. 간복과 을목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얘는 조금 하면 괜찮다 이걸를봐야죠 감목을 목이 어는거 근데 이럴 때감목이 들어와서 얘는 힘을 주냐 전혀 힘을 영향을 못 준다 지도 먹고 지도 자라기 지도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식신상관이 있어줘야죠 식신상관 자체가 근데 얘는 화가 들어와죠 화가 얘가 정답이다 그랬죠 식신상관이 들어와 줘야 그다니까 식신상관만이 살길이다 이걸 이야기 죠. 벌써 답이 딱 나왔네 직업은 뭐냐 아다 익혀 보겠죠 화. 정화. 정화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화학. 전기. 열. 치료 분야. 공부 잘하면 바로 예를 들면 화학. 그러니까 약사든지 아니면은 의사, 의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할 수는 글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개수는 이미 오히려 힘 역할을 너무 넘쳐서 총기 기운 자체를 약화시키니까 힘이 약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나 약사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초선책은 뭐냐 여기서 들어온 게 전기든지 화학 전기든지 이런 쪽에 열 이런 쪽관계된건 괜찮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손을 대봐라 전기 화학 열 이런 쪽으로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주가 그 방향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물고기 물 만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간복 자체는 반드시 식신상과에 들어와서 식신상과에 들어와서 이 금의 기운 자체를 녹여 줘야만이 힘빨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술속에는 이 술속에는 분명히 화기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꺼지지 않는 불, 화로 불이 들수 있기 때문에 병정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줘. 병정, 병정이 들어서 세운해서 목과 화가 들어온 기운 때 토까지 들어올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우를 한번 보자. 남자니까 예를 들면 개, 개요 갑술이 들어갑니다. 갑술을 해 병장. 현재 이 사주가 갑자생이니까 84년생입니다. 84년생. 그러면 37세죠. 자, 37세니까 정축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정축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정 화가 천간에 잠깐 들어오니까 힘은 약하지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잘 근무하고 일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전기 쪽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미 팀장이 됐어요. 근데 축은 뭐냐? 얘는 힘은 일단 뭐냐면, 얘가 힘이 약한데 축이 들어오면서 축축술 축, 때리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거 결혼 축은 뭐죠? 여기서 사주에서는 편제 아버지, 이게 부친에 해당이 된다. 부친과 아내 자리니까, 처의 관계된 거죠. 아버지 문제, 처의 관계된 기운 이런 부분은, 그러나 지업은 이렇게 갈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좀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겠죠 그러면 41세 전까지는 여기서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한 건강 문제가 주의를 하라. 이걸 이기죠 지금은 아직은. 37세니까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가 건강하시다 할지는 정 그러나 신축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올 10월 달에서 내년 양력 1월 달 사이. 이런 사주는 2020년도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 1월 30일에서 신축과, 그 다음에 진달 자체. 그러니까 양력으로 내년 4월 달. 4월 달. 이런 달에는 부친에 대한 건강 문제를 굉장히 유의하라. 이때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갑작스럽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주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는 문서 부동산을 반드시 문서 부동산 주거 변동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거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감목 자체가 취해야 하냐 아니면 매도해야 하냐 매, 아니면 매입을 해야 하냐 매입을 해야 하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냐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걸 문서를 주는 것이 괜찮냐 저에게 이런 사주에서 질문한다면 이 축의 도를 때는 뭔가 집을 사든지 뭔가 어떤 조건이 들어올 것 아니면 뭐하도 주변에서 한번 이런 일도 한번 해봐라 창업 이런 기운이 들어 것이라 하지 말아라 아면 안된다 잡고 나서 온갖 고통 음고생할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했죠 진짜 하고 싶으면 야 기다리는 이 무인대원에서 41세부터 들어이 시기를 잘 활용하라. 이때부터는 운행 흑발을 잡고 있다 이걸 얘기죠. 여기서 한번 고생 많이 했지. 대고생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줬지. 무인에서 들어오면서 무게합 잡아 제키면서 인이 들어면서이호수를 하고 하고 무속에서 무병합 얘가 들어오면서 전체 흐름을 다 틀어주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아라. 이때 대박을, 이때는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한다면 이때 창업을 해라. 창업해서 그냥 돈을 벌어라. 이 정도 되면 분명하게 100% 번다. 이걸 얘기해요. 100%. 어느 정도 벌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면 애집면는 여기서 돈 담이 지금 여기서 37세, 내년에 경자, 아니, 신축년, 이민년. 개묘, 값진 의사, 병원 정리, 무슨 정리? 쭉 나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대운을흐름해서대운과세운에서 좋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빛내서라도 제대로 해봐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큼은 뭐냐? 아버지와 결혼만큼은 이 사주 토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만큼은 좀 심사숙고에서 하라. 심사숙고라는 뭐냐? 심사숙고는 연애 결혼도 중요하지만 중매, 중매를 통해서 아니면 좀 궁합을 좀 참고해봐라. 이 사주친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좀 참고해봐라. 주의하라 근데 여기서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한다면 당연히 이민년이겠죠. 이민년. 근데 이민년이 22년인데 내년 2021년도 양력으로 10월달부터 여자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 여자를 만나면 괜찮아. 젊은 여자니까. 활동성이 있는 여자고 언어를 풀어먹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때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올해 만나지 말아라. 내년 신축년 1,2,3,4,5를 다 축이 돌으니까 축이 돌으니까 토고 여자데 그러나 그것 또한 별로 신통치가 않으니까 내년 양력으로 11월달 이후부터 이민년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만남을 가지고 길게 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 괜찮으니까 그때 만나는 여자하고는 괜찮을까 하면 잘참고해보라 이거죠. 그때 배우자 자리에서 이옷을 화분이 들어오면서 괜찮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봐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이죠자이 사주에서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수 있겠죠. 갑이 6월이구나 축이구나 당연 정화가 이 안에 정화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 하늘 힘을 갖고 있는데 얘를 도와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화기가 더 들을 때큰 흐름을 탄다. 이걸 얘기했죠. 직업은 당연히 얘 뭐냐?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을 하느냐? 당연히 얘, 얘를 선택해야 하니까 이런 쪽에 관계된 걸 아는 게 괜찮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하는 게 좋느냐? 가게를. 가게를 만약에 오픈한다면 동서남북 방향 또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가게에서 인퇴를 해줄 때출입구 쪽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이게 명리에서는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는 참 장점이 많이 있다. 한번 공부해두면 별의별 다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을철이고 축시였다 사주 전반적으로 금과수가 많이 있다. 금과수가 많이 면 이런 내들은 어떤 사주냐?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냐? 1번 철부지냐? 2번 철들었냐? 3번 공부 잘하냐? 4번 공부 별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2번과 4번이 될이우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쪽이다. 전기, 화학, 열. 이런 쪽에 관계된 걸로 사업을 할 것이다. 왜? 곧 죽어도 간목이니까. 곧 죽어도 인이 들어오니까. 인이 두어니까 간목 자체는 무조건 내도록이다. 자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천하 없어도 이 41세에서 51세는 이 사주는 자영업을 할 것이다. 자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하냐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물 자체가 얘 하나를 개수를 잘 제거시키니까 제거를 시키니까 얘에서 이 감목과 감목 자체에서 흰빨이 조금 예를 리면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함께 도업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목이 인을 만나게 된다면 간목이 인을 만나면 걸룩이 됩니다. 걸려. 걸룩.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간목은 지가 가장 먼저 예를 들면 목국토를 파헤치려고 해요. 토. 토를 파헤치고 파헤치는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토는 이사줘서 재물을 상징해 주니까 천하 없어도 이때는 이 간목은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문제를 질문한다 해도 어떤 거라도 물어본다 해도 이 사주사는 다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감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